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치 동남아에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 디저트 음료인 첸돌을 만들어봤습니다 안돼 그거 하면 안돼 아, 준비한 요리는 어, 인도네시아의 첸돌이라고 티트 음료입니다 어, 코코넛 밀크 그리고 코코넛 슈가 시럽 그리고 그 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밀크티 같은 그런 음료인데요 어, 오늘은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첸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초이 친구를 초대해 봤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초이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그래서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저는 <오늘> 대파를 간장에 <웃음> <웃음> 코코넛 슈가를 녹여서 <웃음> 물이랑 섞어서 만든 시럽 간장같아 코코넛이 들어가는데 시럽을 둘셋넷 다섯 그리고 젤리도 적당히 조금만 해줘 야야 <웃음> 맛있어 알아서 조금 어 비주얼이 근데 두 숟가락도 두 숟가락도 두 무서운 비주얼이야 막 자극적인 아,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야 돼? 아니. 뭐 또 맛도 없지. 영어, 어 원래 그지야 비주얼? 약간 계 계란 계란탕 약간 진하게 좀한것 <웃음> 어. 같은데. 계란국. <듀> 어 계란국. 근데 거기 약간 초록색깔 콧물. <웃음> <콤모. 웃음> 젤리들이, 젤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 <듀> 나 먹기 싫은 비주얼 <듀> <듀> <듀> <듀> <듀> 일단 이건 초록색이 이쁜 초록색이 아니구나. 그리고 먼저 그 뭐지 요즘에 애들 많이 하는 그 뭐냐 그거 뭐지 이거 애끼 애끼 애끼 같아 색깔이.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원래 이 색깔이 아니데 내가 뭔가 그 음식 실패했어. 이름이 뭐라고? 챈돌 먹어봐. <웃음> 먹어봐. <웃음> 비주얼은 우유에 간장을 섞어서 오일이 담가놓는 거. 같아 <웃음> 솔직하게 심심한 맛일 것 같은데. 어. 음. 간장 맛나아 <웃음> <웃음> <웃음> 왜? <웃음> 아, 너무 많이 써요. <맛있어요>. 향은 좋아. <웃음> 향한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치킨. 어? 맛있다 근데 나는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응. <웃음> 음, 솔직히 진짜. 아 근데 베이스는 진짜 맛있고 맛있지. 솔직히 근데 이건 내스타가 아니야. 아. 그 코코넛 맛이 많이 나고. 네. 어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 맛 나는데? 이거 네, 내가 제 내가 최근에 하려고. 먹어본 아이스크림 맛 나. 한국에서 먹어본. 근데 응. 먹어본 맛인 거 같아. 응? 이 응, 그거 그, 그렇죠? 때문에 그런가? 코코넛 때문에 그런가? 코 응. 존니 시어로 맛있다던 거야. 에낙 에막 에낙 에낙 아나 에나. <웃음> 진짜 맛있 어 맛있지 진짜 배고팠나보다 당하죠. 있지. <웃음> 이것도 맛있지? 맛있긴 맛있는데 내네 음. 스타일이야. 뭔가 넌더 쫄깃쫄깃했어. 어 좋겠어? 음... 그래. 아니 이거 생으로 먹어도 완전 맥맛이네 그냥 그래, 맹맹해. 약간 고, 약간 공차 스타일이 더. 아 망초에 단계. 이거 약간 뭔가 흐느흐느라. 아주 흐느질거려 가지고. 이거야 이거 말해. 아, 이거야 판단 이것도 먹어봐도 돼? 이거만 해서 갖고 온 건데? 냄새 맡아봐 단내가 나지 판단 이파리 여기서 단내가 나 어. 아무 데새안 나는데? 먹어도 뭐 돼? 씹어도 돼날라갔다다 냄새가 어 <목소리> <웃음> 아, 진짜 밤내안하지 <웃음> <웃음> 완전 든데 써? 어 진짜로? <웃음> 엄청 써점진짜더 <웃음> <웃음> <웃음> 다음에 더 모양 예쁘게 해서 <웃음>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웃음> <덮밥니다>. 박새 <웃음> <웃음> <덮밥니다. 웃음>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은, <웃음> 오늘은 아, 여기까지,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웃음> 또 다른 리액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나시고랭을 해준다고 해서 폭염을 뚫고 왔는데 정해는 <웃음> <웃음> <웃음> 다음에 미고랭을 꼭먹어세요아 웃겨 <웃음> 해주세요 네. 네 다음에 꼭 네, 미고랭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안녕. 안녕. 구독 눌러 주세요. 구독. <웃음> 구독. 구독. 아우.